투어에 대해 투어에 보고서 주시고 하나. 아, 하나. 음... 좀 감가적인 것 찍었는데 이쪽으로 한번 하고 다음 주니어 화나는 모습을 볼수 있다 사실 나 주니어 나는 모습 본 적이 있거든? 어 그래도 도 없지? <웃음> 어, 아까 준이 형 화나는 거 약간 형실보다 좀 어색해요. <웃음> 약간 모시 멋있... 하는 모시게 약간 하면서 약간 하는 척하면서 약간 화나는 느낌 평소 화낼 때는 그냥 화나는 거거든. 평소 화낼 때 이런 거안 깨지. <웃음> 화났다, 멋지게 화났다. 어, 어, 평소에 깨면 안 되지. 이제 화나도 그치. 어쨌든 내 무건이가 깨지면 내가 쏜 데니까 여러분 화낼 때 무건 깨지면 안 돼요. 아니 그냥 화나지 마세요. 뭘 아, 네. 화나지. 아니 화낼 때 됐는데, 이제 화내졌다 이제. 무건 깨지 마요. <웃음> 무건 깨지 말고 그냥 말 말만 하면 돼요. 말만. 하면. 그래서 아까 옆에서 계속. 이 뒤에 배경 너무 잘 올라서 초가 아, 너무 올라서 사진 계속 찍고 있어요. 이거 이거 사실 올릴 때너 와인잔 올리는 하는 <웃음> 거 하면서 이거 아. 어 이렇게 어 아, 이제 이제 명호랑 와인 마실 때 보다 앉아 있고 하다야 내가 언제 그런 이런 적이 있어 <웃음> 고맙다 창문 야. 창문 밖에 보면서 여기 고맙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바로 생활이지. 그래 나랑 더 경험을 해보자 알겠어 좋아 어. <웃음>